진짜 이거는 정말 비밀인데요. 여기 계신 분들만 아셔야 돼요. 부산 콘서트에 그 특별 출연으로 BTS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그... 이야기가 안 됐나? 축하드립니다, 방탄소년단의 찐! <웃음> 방탄소년단의 근대화 막동이자 재기 간호사. 그 을지니다 네, 지난 4월 그래비어 워즈에서 전세계 아, 남자가 수중 가장 많이 언급된 아스트로뽑혔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 개인 부분의 승인이기 때문에 지 씨가 아, 예. 네, 아미와 함께 있는 자리를 제가 공상에 있는 수 있어서 너무 좋니다지씨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<웃음> 강탄선년입니다 아, 어, 오랜만에 이제 아멘이 이렇게, 이렇게 보여계신다 보니까 어, 9년차가 넘어도 아직도 떨립니다 어, 이렇게 항상 너무 감사하고 어, 저에게 인기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아멘 여러분들께 와 어, 어. <웃음> 감사합니다! 네, 이번 상을 위해서 머리 좀 바꾸고 왔습니다. <웃음> 자, 자, 소감을 다드려야될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번저 부탁드릴게요. 비시부터 게요 <웃음> 나차 드려 나차 드려 요나차 드려 요나차 드려 요 감사합니다 네. 아, 마이크를 네. 마이크 떼서 드셔도 돼요 아, 진씨 <웃음>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해주세요 예 자요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이 이 고마움을 알고 있어가지고 항상 대기실에서 상 받을 때마다 너무 두근두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멤버들 이 밝은 얼굴 한번씩때 와서 이 클로즈업 한 번씩 들어와요. <웃음> 아 잘생겼다. 이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는 조금 더, 더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마이크를 뽑아 마이크를 되는대요 뭔가 뭔가 이게 맞는 <웃음> 것 같아요 지금. 자 다른 멤버들도 좀 부탁드립니다. 소감 한분만 더 예. 일단 정국이가 너무 멋진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정국씨보다 더 멋진 소감 해주실 분 없나요? 없어요 <웃음> 없어요 없어요 아예예예어더멋진 yeah. yeah. yeah. <웃음>